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돌고래한테 살해를 당하는 거야? 돌고래가 그렇게 유해한 동물이었냐고. 아 한번 입어볼까? 어 안돼 잠깐만. 어 이거 클났다. 야 모자 어딨냐? 어 있다. 야, 어씨. 야 돌고래가 모자 가져갈라. 야 저. 야저 진짜 안될 녀석들이네 저거. 좀 나쁜 녀석들이구나 일단 나 풀세트 입어봄 철 풀세트 입고 내가 도끼 들고 돌고래 다 죽일게 우리 집 주변에 거의 아 오씨 들어와 돌고래 들어와 컴온 들어와 돌고래 들어와 컴온 야 이걸로 PVP 연습해 얘들아 어 PVP 에임 연습해 이걸로 인어의 속도와 돌고래의 속도는 같아 이걸로 에임 연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렇지 두방컷 딱딱 그렇지 아니 돌고래가 뭐 미친듯이 어 좋아 야 에임 점점 좋아지고 있어 어 돌고래 컷 아하 요렇게 틀 만들어 놓고 지금 용암으로 감싸는 작업을 시작했고 우리 그 나무 담당 누가 하나 지금 여주대원이 하고 있습니다 케게 상자에 세개 있습니다가 아니고 보면 봤으면 설치를 하게 아그 저기 예 네, 주디사님 하는 말을 좀 이렇게 그좀 따스하게 좀 해주세요 따스하게 아, 아, 알겠습니다 어 로봇을 봤으면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밝히도록 하자 <웃음> 따스하지 않아요 지금 살짝 로봇을 봤으면 설치를 하는 건 어떨까 그렇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나무 가 작업장 밑에 돌고래 네 마리 대기 탄다고 또아 얘네 또 왔네 아 진짜. 아 비기비기 비기비기 비기비기 대인훈련 시뮬레이션 합니다 스펀지 구할 수 있으면 그거 구하는 것도 하나 방법 되겠다 물을 빼버린다 주변에 아예 공격을 그렇지. 못하게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하려면 물을 채울 수 밖에 없게 음 아.. 그것도 약간 양날의 검이 될것 같긴 한데 흑요석으로 감싸고 그 주변을 우린 자갈로 해버릴까? 차라리 뚜뚜 형네 우리가 쳐들어갈 때 우리가 아래쪽을 다판 다음에 어 횃불 설치할 수 있는 포인트만 찾으면 음. 자갈들훅 떨어뜨리게 하면서 한 번에 없앨 수 있을 것 같긴 해 어... 그것도 그렇지 어... 어 약간 우리는 약간 지하작전으로 가야겠다 오히려 이게 보니까 위쪽에서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더라고 아까 가보니까 어... 스폰지역을 근데 오히려 우리는 밑에서 가는 거지 밑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나도 그러면 용암 작업 좀 할래 릴레이 용암질 들어갑니다 릴레이 용암질 근데 용암 좀 퍼오기 쉬운 곳 발견한 데 없나? 혹시? 용암.. 용암 퍼오기 쉬운 곳은 아직 못 찾았어 아여있다어여있다여기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이스 나아이스 양손에.. 양동이 들어 빨리 왔다갔다 해 MP 어? 응. 진짜.. 인어의 수치다 인어의 수치 아니 크리퍼가 물속으로 들어왔어 아니 어떻게 우리 물과 함께하는 민족이 크리퍼가 물속으로 들어왔다고 고파해 주고 용암 찾아! 어 유언 들었어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파 아파 야 아파 아씨 어, 물 대충 들어가 있어 저기 아 저기 물로 된 제대로 된 길부터 만들어줘 빗소라 어, 어, 조심스럽게 어. 야 이거 아야 어 조심해 이거 천장에 이럴 때는 설치 바로. 천장에 물을 어. 천장에 설치 아하 야 여기 몬스터 뭔데 야 근데 여기 동굴 대박이긴 하다 그렇지 그렇지 와 안돼 아! 수치다 인어의 수치 인어의 수치입니다 초대장님아 진짜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매우 실망했다 못 다가오게 아또 야양동아 이거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 몹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오! 나이스! 아, 뭐가 나이스야. 나... 아. 아. 아. 어 뭐가 나이씨 아아아 안돼 어가옷 갑옷 가옷 입어야돼 가옷 안돼 가옷은 입어 입어 아! 아도아아아 아, 아, 양동이 살려줬어 아! 잘 올라가야돼 잘 올라가야돼 안그러면 어, 안그러잘 올라가야돼 아 하필 양둥이가 이 타이밍이 없어지냐 아이씨 아이씨 갑바 두개 잃어버렸어 내가 신발은 신고있어 아 그래? 형한테 안보이겠지만 가슴갑바 살아서, 가슴갑바 아.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 한땀한땀 가봅시다잉 우리 한땀한땀 한 땀. 음. 저 다섯 마리씩 그렇게 뭘고 다녀도 돼? 새로운 소대공들고있했습니다 <웃음> 아니 안전하게 캘수 있는데 찾았어? 혹시? 네 찾았습니다 아 그래? 어 그러면 나도 따라갈래요 레츠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나 <웃음> 피가 세 칸이라 진짜 조심해서 돌아다닐게 그거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피가 세 칸이어서 저도 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야! 아! 아따 안전하다며 그런 모을받어 설마 <웃음>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음> <웃음> <서울만> 그런 모아다오 <모습을 웃음> 와우 여기 들어가? 여기 바로 앞에. 오. 아, 어, 어? 안전합니다. 자네? 안전합니다. 꼬리 힘만 꽉 준다면 어, 우리 코어 힘 기르자 우리 코어 힘. 왼손 들기 왼손 왼왼손 들기 왜안 먹혀? 왜왼손 들기 왜안 되는 건데? 어? 폰용암이었어 무슨일이야 방금 폰용암이었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좋다 진짜 생노가다네 <웃음> 아니 이게 방법이 있긴 해 그냥 다이아 곡괭이 만들어가지고 흙에서 캐와서 설치하면 되긴 하거든 근데 이제 다이아 곡괭이 쓰기 아까워서 지금 이난리 치고 있는건데 나랑 H도 여기 엔간이 좋거든? 그리고 여기 철도 많아서 오긴 와야 될것 같아 다음번에라도 어! 코어힘! 아. <웃음> 아, 그러니까 내가 어? 꼬리 지느러미 훈련 좀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우리 인어들은 코어힘이 단단해야 어 맛도 좋다고 <웃음> 맛.. 맛 말입니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주민 좀비를 적 팀이 데려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확보한 주민 좀비를? 그런 보고는 없었는데 그냥 그러게 내려가는 걸어 봤단 얘기겠지 아 네. h 야 이거 네. 저 우리가 발견한 용암 몇 겹이야 어호어어어와어대장님 어! 어씨 진짜 마그마블록 세긴 세다와씨어 좋네 제토세요아 뭐야 내거 주웠어? 좋습니다좋습니다 어, 나이다 어, 역시. 그러면 나는 저기 주민 좀비건으로 한번 가볼게. 아니, 인어가 마법. 야, 우리가 마법에 걸렸어 이미. 그거를 왜 당해? 그거를. 좀비 냅두고 도망가. 어, 나 도끼 들고 참나무 보트 들고 가는 중.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야, 뭐 이래? 얘 이거 태우면은 뜰수 있을까? 설치도 안돼 보트가 야이 속도로 대리 가겠다고? <웃음> 아니 근데 야 이러고 있으면은 제 드라운드로 변할걸? 들어가 들어가 따시기 비켜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불 빼버릴 수 없을까? <웃음> 아씨 이거 곤란한데 얘가 어차피 위로 뜨진 못하는데 말이야 아 문! 문 설치하자 문! 나무 나무 나무! 오케이 오케이 어, 씨. 어, 긴장돼 돌고래들 야이 바다의 도둑놈들 같은이라고 여러분들 돌고래 조심하세요 오케이! 이쪽으로 오면 얘숨쉴있있데 아, 아얘 어떻게 유인 못하나? 어 됐어 t t l e bit of 아이고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 됐 a 됐어 됐어 됐 역시 i t of a little bit o 로 a little b 숨길 수있 a l i t 하나 파볼게 어 쉣! 어야 이거 한칸! 이거 애매.. 애매해졌는데 이거? 야얘 야, 올라오게 생겼어 괜히 됐스 이러면은 숨쉴 공간 생겼어 아 근데 이거 서버 껐다 키면은 이거 없어지지 않나? 야 이름표 하나씩만 나눠 갖자 그럴까? 모르랑? 어? 이름표 있습니다 이름표 있어?! 야 모루 만들자! 모루 만들어 하나 참나무 문은 앞으로 우리의 그고문실이디 벌할 사람이 있으면 저쪽에 들어가게 해갔어. 그럼 저희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웃음> <웃음> 말투가 두 대장님 통일한국이야. <웃음> 적과 통일인지는 아무도 <웃음> <저도>. <웃음> 모르. 모루 조심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블럭입니다. 이름 뭘로 아까 제 찰스로 어, 해주세요 찰스. 한 펜으로 하자는 사람 보여. <웃음> 어, 한 펜이 나쁘지 않다. 한펜 나쁘지 않은데한 펜이로 할까? 그러면은 마음 약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한 판이로 해줘. 한 판이, 한 판이 이렇게 해줘. 한... 어, 나쁜 점이 그래. 저 이름에 나쁜 점이 하나 있어. 음? 한 펜이가 나쁜 짓을 했잖아. 음. 그럼 우리 주민은 좀비를 바로 죽이려 할 거란 말이야. 싸 <웃음> 좀. 음, 그래 한 판아.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어차피 지옥에 그 나약한 포션을 어떻게 만들 거야? 진짜 마녀 때려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얻는 거 아니면은 그지? 황금 사과는 뭐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 치고, 그지? 와우! 야, 이만큼이나 했습니까, 우리? 아, 위대합니다, 역시 우리 민족. 역시 로카! 흥! 흥! 에이! <웃음> 에. 에. <웃음> 와아.. 비쏘라 이거 여기 먹으려고? 어 니까 스켈레톤이 아무리 화살을 쏴봐야 우리 인어들한텐 마띠한티! 잘 맞아 형 조심해 하하하 <웃음> 쟤는 어, 물 어, 밖에서 어. 쏘는 거고 우린 물 안에 있는 어. 거야 확실히 인력이 더 필요하긴 하겠다 각 나라마다 한세네명씩 맞지? 추가로 인원을 더 뽑도록 하죠 <웃음> 뭐야 으 <웃음> <웃음> 이거 찍어놔야지 아 개웃기다 이거 고, 고문식 됐어 아, 어, 아. 어. 썸네일을 오, 찍기 너무... 위해 이런 고생을 아 너무 아픕니다 이거